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새롭지 않나요? 옛날에도 한번한것 같은데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방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가방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몇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도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팀벅2 제품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새 제품이 나오거나 이래서 나온 건 아니고요 팀벅을 워낙 좋아하는데 팀벅이 세일을 많이 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실용적인 것도 맞는데 무엇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 세계 어디보다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또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낼름 지름신이 강림하여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최근에 본의 아니게 좀 짐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 생방송 라이브 방송 뭐 이것 때문에 촬영장소에 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들고 다닐 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가방은 제가 요 가방인데요 이 가방도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물품들을 다 여기다 가지고다니는데 그거 말고 짐을 좀 많이 숨겨야 될때 필요해서 토틀백 같은 거 하나 좀큰 사이즈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팀복투에서 세일을 해서 하나 질렀습니다. 오늘 지른 가방은요 이렇게 토틀백 형태로 되어 있는 가방 하나랑 그 다음에 핸드폰 넣을 수 있는 요만한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팀벅2에서 나온 3 w 웨이폰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폰이 좀큰 폰들은 잘안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버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요걸로 주로 뭐했으냐면 물론 핸드폰 넣을 때도 있는데요 어, 핸드폰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을 거의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을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제 안경에 서리가 많이 껴서 걸어다닐 때는 안경을 빼서 여기다 집어넣고 다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있음 편리해서 하나 더 장만했어요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조금 다르네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라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건 좀 소프트한 거고요 요거는 조금 뻣뻣한 재질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은 되게 부드러운 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그런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핸드폰 넣고 뭐 이어폰이나 이런 거 여기다 넣는데 요즘은 뭐 블루투스 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다 넣을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선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얘는 전에 거랑 유사하긴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외형적으로 달라진 거는 뒤에 여기 보면은 허리띠나 이런 데 끼울 수 있게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없애고 찍찍이로 이렇게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찍찍이 붙일 수도 있고 뭐 허리띠에도 사용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허리띠에 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위아래가 막혀 있어서 허리띠를 풀러서 끼워야 돼요 얘는 요게 달려 있어서 조금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열어서 이 줄에다 붙일 수 있게 벨크로로 아주 튼튼한 벨크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역시나 이렇게 뽀송뽀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얘는 구멍이 없었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서 이어폰 케이블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걸로 빼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나 안감은 되게 보들보들 한 거고 오 요게 좀 바뀌었네요 요게 요 벨크로가 전에 있던 벨크로는 요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 먼지가 묻으면서이 벨크로 기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열려 있을 때는 옷이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옷을 망가뜨리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는 좀 부드러운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벨크로가 효과가 약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랑 궁합이 잘 맞아서 역시나 여기도 두 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사면 필수적으로 이걸 하나 더 사는 더 사게 돼요 <웃음> 일단 뭐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거 2 8 0 0 0원짜린데 9,800원인가? 거기에 할인을 또더 받아가지고 샀어요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총 가격은 원래 가격은 20... 얼마였어요 20 얼마였는데? 뭐 이따 적건는데 모르겠는데 228,000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 가방에 엄청나게 세일을 했어요 한 70% 세일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 49,000원 얘 9,800원 근데 거기에 또 디스카운트를 받아가지고 다해서 44,000원에 샀습니다 배송비 공짜로 싸죠? <웃음> 요 가방 한번 볼게요 이 가방도 짜잔,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건데. 오, 원래는 여성용 가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용 토털백으로 나온 건데, 저는 짐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다 때려놓고 갈수 있는 가방이 필요해서 하나 샀어요.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되게 크고요. 얘의 정확한 이름은, 이름 모르겠네요. 러그 여성 캐주얼 숄더백이랍니다. 아, 말 어렵네요. 여성들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어깨에 걸고 다니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요? 가방이 들고 다니기 좋으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쇠로 되어 있는 바클인데 이게 큰 역할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얇은 우산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여기다 끼워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늘릴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중간은 뭐 고리가 없고 팀벅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로고는 이렇게 고리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다 뭐 하나 끼워서 넣고 갈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어 썸을 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별건 없고, 대신에 지퍼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이거 뭐지? 아하, 요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멜때 추가로 매는 끈이에요 요게 팀벅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죠 대부분 메신저백이고 이렇게 어깨, 숄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해서 튼튼하게 멜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자전거 탈땐 이거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숄더백은 자전거 타다 보면 이게 쑥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핸들을 치거나 그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것만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하 이렇게 주황 이게 보통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뭐냐면 키를 걸어놓는 거예요 키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키를 또 많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걸어서 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빼가지고 열고 다시 집어넣으면 가방에서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찾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짜잔 오우 안은 또 형광 주황색이에요 지금 오늘 촬영할 때 색깔이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형광 주황색이고 이렇게 어깨 숄더백 끈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보이시나요? 포켓이 있어서 뭐 자질구리한 거 너무 굴러다니지 않게 넣을 수 있는 뭐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옆에 놓을수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 뽑기 좋은 사이즈의 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은 노트북이나 혹은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요건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을 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다 때려 놓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씨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좋네요 여기 손잡이가 조금 딱딱한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가방들은 어깨나 이런 데 메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부드러운 부드러울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이걸 한번 이렇게 접어서 안에 뭘 넣나요 심지어 넣지 않았는데 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말랑말랑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꾸 소리가 나네 얘는 이렇게 해서 어깨 여기다 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걸 이용해서 중간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중간인가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이네요보이네요 <웃음> 보이네요? 이렇게 메고 이렇게 메는 그렇게 해서 X까지는 아니고 사람인자 형태로 묶도록 고그 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제가 쓰려고 하는 용도는 프린트나 이런 종이 박스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박스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샀는데 딱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A3 정도 사이즈가 딱 들어가니까 A3 박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가방입니다 별거 없어요. <웃음> 그냥 가방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런 가방도 있다라는 거좀 소개시켜 드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팀벅에서 돈을 받거나 뭐 제품을 지원받은 것도 없어요. 제가 애착이 가는 모델 중에 하나라서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자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팀벅이라는 브랜드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메신저 백을 만든 꽤나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예요. 도시에서 활동하는 짐을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실용적이고 훌륭한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국내에서 제조하는 이거 제조 핸들링을 하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더욱 더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들은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세일도 잘안 해서 저도 잘못 사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별로 없는데 팀벅2는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또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팀벅 제품 한번 보세요. 여기 2월된 모델이나 혹은 뭐 단종되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심하게는 70%에서 80% 가까이도 세일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나올게요. 감사합니다.